저는 성경과 의과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인데요.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어서 이거를 정말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메디노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어린 애기들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같이 성인들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개다 모두 치료제를 뇌에 다 이식을 해야 됩니다 뇌에 이식을 하면 줄기세포가 이제 신경세포로 분할을 하면서 병에, 병 때문에 없어진 신경세포들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없어진 세포를 다시 만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런 걸 기대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그 재생이 잘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이제 피부죠. 피부 같은 경우에는 다쳐도 금방금방 재생이 되잖아요. 근데 재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이제 뇌하고요. 그리고 연골이거든요.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없으니까 새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. 우선은 저희가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제공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공자들이 수술을 받고 그 수술에서 동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 조직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수술이 아침 새벽부터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밤 늦게 되고 또 제가 늦게 되면 제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늦게 되고 항상 좀밤 늦게까지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하기도 했고 제 자신도 좀 힘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.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질환은 첫 번째는 척수손상인데요. 예를 들어서 뭐 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척수손상을 받으면 마비가 되잖아요. 그런 환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요. 또 하나는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신 분들,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비죠. 그래서 신경계통에 질환이 있어서 마비가 되신 분들을 하고 있고요. 신생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가 이제 시제품을 개발해, 개발을 했고요. 근데 그 시제품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, 정말 동물에서 말고 진짜 사람의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. 사실은 저희가 그 알츠하이머병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. 여지껏 알츠하이머병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.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은 발견도 좀 늦고 그리고 뇌 전체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치료법이 좀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주의기 세포가 결국에는 알이모 병에도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당연히 있었죠 제가 사실은 기업가로서 활동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맨날 그 연구하고 논문 쓰는 일이었는데요.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게 이제 좀 두려웠습니다. 근데 저희 지도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석사를 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동료하고 도움을 주더라고요. 사실은 캐스타트업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제 교수다 보니까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 지원 단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제, 아,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홍보효과도 있고 학교에서 한번 잘 되면 학교 홍보도 있고 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. 저희가 물론 1등은 못했지만 앞으로 잘 개발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.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때 이제 이휘재 씨가 우리 그 진행자였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책임이 막중하구나.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K 스타트업을 하고 나니까 아 쟤는 진짜 발벗고 나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본인 가족들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 저희가 임상시험 전이기때문에뭐하긴 힘들지만 꽤 저희가 존재감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아서 위축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본인의 아이템에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필요한 자기의 장점을 잘어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